다행히. 목표물이 포착되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시오 아, 그래요? 짜증가 짜증나. 짜증나. 짜증나. 짜고요 아까 아이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공방은 개인전 자, 꾸레인. 그래. 그렇지. 그래, 포킬이 많이 나와줘야 돼.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빠르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이기어 제품의 EC2, EC2A가 잘 맞았었고요. 그다음에 스나 돌격 둘다잘 맞는 거는 지프로, 지프로 무선 마우스. 그리고 뭐 손이 좀 작으시다 싶으면은 가성비 좋은 마우스가 이제 304. PC방에 그 G10이 있죠, 102. 그거의 무선 버전이 G304에요. 무건 아니냐? 와 떨어졌네. 패배하였습니다. 이걸 떨어졌네. 자 차근 차근. 오케이 오케이. 아나눈 작업 심하네. 이건 돌격이 먼저 가져야 될것 같은데. 안 가봐 힘들어요. 아바타도 반인데? 아바타는 반인데? 아군이 승리하 <웃음> 뭐지? <웃음> 감사합다 파파님 안녕하세요. 어, 그렇죠. 개인적으로 제가 쓰고 지금 쓰고 있는 게그 703이고요. 저는 EC2A 썼습니다. 뭐, 힘들면 어쩔 수 없지. 천세하는 것도 방법이 지 맞았나? 아군이 패배하였습 아, 몸 계속 우리편 몸다 맞았다. 아이고, <웃음> 이다 아이, 시라냐 이제 선좀 예, 풀어야죠. 인... 이렇게 길게 날라온거다 눈통이죠 무조건? 우리 눈 띄었는데? 돌격해인들 뭐하는겨? 띄줘야지 안샷 어, 이걸안빼시네 스나가 다 죽은 것 같은데. 더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이사 자 지금 보자 13킬이죠 지금 좋아좋아 좋아. 전판 2킬이었으나 지금은 12킬 그것도 4판만 해 바로가자 바로 30킬 가자 그래. 이아재님 안녕하세요 응? 뭐야 요건을 동현이가 손이 안 풀렸네. 아니 우리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데 백패이님들 이거 뭐 그래 건가자. 이거를 전복 벌 앞에 와 있는데 요것은 좀 아쉽다잉. 확실히 좀 쉽지 않은 바이다. 아저님들 어서세요. 아군이 오 아군이 승리했습니다. 아군이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아 일단 눈이 먼저 적응해야겠다 와. 저 진짜 쉬는 날에 스포 한 판도 안 했거든요 저는 쉬는 날에 쉬어야 된다 생각해서 저... 게임을 진짜 한 판도 안 해가지고 근데 이거 공격 때 이렇게 따놓고 쓰읍, 괜찮을라나? 일단 우리 편은 확실히 먼저 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가면 무조건 손해 100% 제가 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차근차근 좋습니다. 그렇지.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20킬 왔네, 벌써. 40킬, 4 0 까는 이거. 40킬 쌓 까는 30킬 개인 성공과 괴물력이랑 합 40킬. 어. 눈좀 시원하게 먹어 먹으시면 되는데. 아. 눈 박스 플레이. 습니다 오호라, 자, 잘 봐놨다. 뭐야? 아씨, 아 채팅 뭐야? 이거 문제는 수빈데, 과연... 건바지 사라온나 오케이 뒤로 부탁해 이거 해야될것 같은데? 막을 수 있겠는데? 뭐 아니야? 아니 그럴것 같더라 내가 괜히 저 사람을 계속 보고싶지 않더라 아니 우편또다왜 뺀거야 정말 안도와주네 하지만 공방이 원래 이렇죠 있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성공하면 의미가 있나 원래 어렵게 성공해야지 아 근데 이번판 너무 아쉽긴 하네 4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12킬. 여기서 만일 우리 편이 완막을 해 버린다. 거의 뭐 끝난 거죠. <웃음> 23킬이네. 합체 합, 합킬은 들어간나? 아니 아 진짜 아나 진짜 오늘 도 시작됐네 아, 나 과만 안걸란다 따로 갈 란다. 씨, 우리 그안 믿는다. 오늘 도 시작됐다. 공방은 요새 요새 공방이 무슨 단체전이야? 개인전이지 이게. <웃음> 개인전입니다, 여러분. 인정? 공방은 개인전. 아까 비획득는습니다 비가 왔는데, 아까 비가 왔는다아로 한다. 행.. 행아행 비가 왔는데, 아까 비가 왔는 아까 비가 왔는데, 가왔데 아까 비가 왔데가아아 오마이사막남 도와주고 이런건 아니네요 예힐 그..그..그 폭이 그 또왜중도동연히 나이스 아, 이 판도 손풀기입니다 여러분 사냥꾼님 하여. 이제 이제 겨우 두 번째로 사실. 자꾸래. 그래. 그렇지. 그래 포킬이 많이 나와줘야 돼. 잠깐잠깐만 아, 이게 또왜안 죽어? 아, 나 정말...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빠르네. 제가 사투리 한계가 있구나. 아, 미니여성공! 뭐. 정보가 아예 없네. 방금 저양저 형님은 검에서 접해서 온 걸까 아니면은 울면서 바로 뛴 걸까? 어쨌든 미리 조심을 했어야 됐네, 그죠? 뒤치기 지금 한한네번 이상 당했을 걸요. 최소? 올렸 또 왔나 보다. 습니다와이거 Oh my god. Oh m 와,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 소독했다. 어, 소독 방법 세게 했다. 뭐야 아뭐 이상한 샷 맞았네 안돼 어 노래를 하나다 개핑가 알텐데 개단발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할수 있다잉. 개물이형 이킬 만. 개물이형 이킬 맞아 이킬 만. 제발. 바로 깨자 이거. 험온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필, 어, 필이다, 필. 나이스 나이스 성공 둘다 끝냈다 미쳤다 둘다 끝냈다 와